네. 자, 요즘, 저희, 퀀텀캣에서 신제품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알아요? 어,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이거 아직 만들고 있는 거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네, 요건, 그, 올인원이라고 있잖아. 네. 배터리 중에서 안에, 인버터도 달리고, 뭐 어떤, 주, 주행 충전기도 내장하고, 와. 뭐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릴레이 달았는데 아 얘를 다시 한번 띄어봐야될것 같아 근데 릴레이 안 좋아 근데 릴레이 들어가면 대기 전류도 생기고 그리고 요거는 주행 충전기도 되고 MPPT도 돼 일단 꼽으면 자동차 그 배터리를 딱 연결시키면 주행 충전되고 태양광 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연결하면 패널로도 충전이 돼. 네. 아, 근데 만들다 보니까 배선이 너무 복잡해졌고, 팬도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이 안에는 셀이 뭐가 들어갔냐면, 네. 그 중국에 보면은 원통 셀잘 만드는 데 있거든, 백군데. 네. 헤더웨이라는 회사 가 있는데, 그 원통형 셀 써가지고, 음. 굉장히 고출력이 가능해. 한 120만 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 6 0 0 0 w 정도는 무난하게 뽑았을 수가 있어 얘는 1000W짜리 인버터인데 네. 일단 전자레인지까지는 돌아가게 약간 오버클럭을 했고 얘는 테스트가 몇달 정도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 이런 제품은 취급하는 게 왜냐면 쓰다가 보면 은 들어간 게 너무 많으니까 고장률이 꽤 높을 것 같다 딱그 정확히 그거지 뭐 BMS 고장률 더하기 인버터 고장률 더하기 충전기 고장률 세개가 합해진 거니까 만약에 각각 고장률이 1%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다 계산해봐도 3% 나오잖아 좀더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품인데 뭔지 알아요? 저는 압니다. 예, <웃음> 네, 네, 네. 이게 뭘까?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촬영합시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MD 형입니다. 여러분들 파워뱅크 많이 사용하시죠? 그 파워뱅크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뭔가요? 아마도 충전하는 걸 거예요. 요새 파워뱅크 큰거 쓰잖아요. 이게 120짜리인데 요것만 해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워요. 집으로 가져가서 요거를 220V 충전기인데 한전 충전기라고 하죠? 220V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고 다시 차로 가지고 가고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그 파워뱅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면 주행 충전기라는 걸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행 충전기라는 게그 설치가 매우 까다로워요.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 전선 연결해서 차 밑으로 해서 끌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ACC선 연결해야 된대요. 근데 ACC가 뭔지도 모르는데 표지 박스거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그 선도 연결해야 되고요. 아 나는 전기를 진짜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업체 가서 설치를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충전기 가격보다 설치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퀀텀캣에서 시거잭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KC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올 2월 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6개월 했네요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거잭 충전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 자동차 시거잭이 뭔지 알죠? 시거소켓 네. 네. 그 시거소켓 출력이 몇아트인지 알고 있나요? 120? 근데 차마다 달라 그 차에 아마 1 8 0짜리 있을 거예요 요즘 나온 차들은 출력을 더 높였어 1 8 0트짜리 시거소켓이 달려 있고요 옛날 차 있죠? 한 네. 5년, 6년 된차 그런 차에는 120W짜리 시거잭이 달려있어요. 180W면 이런 상 최대 15A 가까이도 충전시킬 수 있어요. 120 정도면 은 9A까지 충전시킬 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는 120W짜리 시거소켓이 달려있는데 모든 물건 제품이라는 게 그렇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접촉 표면이 산화되기도 하고 해서 접촉 저항이라는 게 늘어나. 뭐가 접촉 저항이냐면 이 시거잭과 소켓에 그 접촉 저항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많이 나. 네. 저항이 늘어나면. 그래가지고 어떤 차량은 9A 정도로 충전을 시켜도 발열이 심해가지고 이게 음... 녹는 경우도 있어몇번 봤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거잭 충전기를 설계를 할때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면 가장 최악의 경우 가장 발열이 많은 차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설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왜냐면 제품이 안전해야 되니까 가장 낮은 전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한 6, 7A 정도 그런데 고민을 해봤어 만약에 이 충전기가 차량에 달린 시거 소켓의 출력을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전을 해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1 8 0 w 시거잭에 꼽으면은 한 12암페어 정도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주 옛날 차 있지? 노후돼가지고 조금만 전류가 많이 흘러도 발열이 심한 시거소켓에 꼽으면 뚝뚝뚝뚝 충전량이 떨어져가지고 6암페어 정도로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네, 이시거잭 충전기는 여러분의 시거소켓 차량에 달린 시거소켓 상태에 따라서 충전량을 최대 13 정도 13A에서 최소 6A까지 변화를 줍니다 만약 에 여러분 차량에 180W 출력이 가능한 시거소켓이 달려 있다면 이 제품은 음, 12A 정도로 배터리를 충전할 거예요 근데 안에 산화가 많이 돼서 발열이 심한 시거 소켓을 달고 있다 그러면 충전량을 6A까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그 배터리 종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전압을 다르게 출고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산철 배터리다 그럼 저희가 14.6V로 맞춰서 출고를 할 거고요 주문할 때 적어주시면 아 옵션에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산철 배터리 말고도 요거보다 작은 요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12.6V짜리 3S 리튬 이온이라고 해요 그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옵션을 만들거고 또 드물지만 4S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충전 전압이 16.8인가? 그렇지 예, 거기 맞춰가지고 출고를 할겁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 입력같은 경우는 12볼트에서 24볼트 차량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시거잭. 그러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24볼트 시거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그 시거잭에 그냥 꽂아가지고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원리 알아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일단 한번 요것만 빼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게 플러스 극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시거잭은 가운데에 퓨즈가 있어요 근데 퓨즈 자체가 발열이 너무 심해 네. 퓨즈라는 부품 자체가 그래서 퓨즈를 빼가지고 기판 위로 옮겼어 기판 위로 옮기고 요아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냥 플러스 봉이라고 할까? 이거는 직접 CNC 설계해가지고 CNC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두 가지 부품을 그리고 안에다가 이봉 안에다가 온도 센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낡은 식어책일수록 열이 많이 나고 출력이 센1 8 0 w 트 식어책일수록 열이 적게 나거든요 딱 꼽았을 때 일단 이 안의 온도가 이 봉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는 때부터 충전장을 계속 줄여요 그리고 80도가 되면 충전을 차단해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테스트해보니까 일단 제 차에서 테스트했을 땐 처음부터 끝까지 12A로 쭉쭉 밀어넣더라고요 2020년식 카니발이거든요 21년식이었나? 네, 네 180W짜리 시거소켓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차 중에 그 약간 연식이 된 투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차에서 하니까 거긴 120W짜리 소켓이 달려있었고 처음에 꼽았을 때는 한 12암페어? 그 정도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그 친구 차에서는 8암페어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은 잘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때한 가지 알아둬야 될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겠죠? 처음에는 온도가 차오니까안 뜨거우니까 많이 땡긴다고 전기를 네. 전기를 많이 땡기는데 만약에 어떤 차는 요즘은 대부분 그 시거 소켓 퓨즈, 퓨즈 박스 열면 시거 소켓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퓨즈를 1 5암페를 써요. 근데 옛날 차 있지. 옛날 차에는 그1 0암페짜리 퓨즈가 달려 있는 경우도 안오고 있어요. 그런 퓨즈 같은 경우는 딱 충전 시작하자마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그 퓨즈를 약간 1 5암페 정도로 높여 주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테스트 해볼까요?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게 자동차 시거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시거잭에 꼽습니다 어, 초록불이 들어갔네요 네. 초록불이 들어간 건 어떤 쓰실까? 지금 전원은 들어가 있고 충전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꼽아볼게요 네. 이쪽에다가 꼽았습니다 이거 좀 뚜껑 좀닫자 아 바로 충전이 되죠? 지금 제자리에선 잘안 보이는데 매 단패로 충전되고 있나요? 야. 네. 시집장 9표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여기 충전을 하다가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은 충전량이 온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줄어들어요. 이게 현재까지 제 생각에 전 세계에서 출시된 모든 시거잭 충전기 중에서 아마 출력이 가장 좋을 거예요. 예. 이 충전기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아요 그러나 여기 보이죠? 요거는 220V 충전기예요 이 충전기보다 충전 양은 더 많아요 더 강력하고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죠 왜? 따로 설치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 시거잭에 꽂고 배터리에 꽂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 5일 월화 수목금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운전을 한다. 그러면 12A씩이니까 왔다 갔다 1시간에 12, 2시간이면 24, 5일이면 거의 120A 정도 충전이 되네요. 여러분이 출퇴근에 하루에 2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월화수목금 출퇴근하면 120A짜리 파워뱅크를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배터리가 이거보다 작아. 한요 정도 되는 거예요. 80이나 60 그런 걸 사용하신다면 3일이면 완전히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최근에 설계해 가지고 만든 제품 중에 가장 쓸만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편하잖아 네. 그리고 12 정도면 은 얘도 10A로 충전하는데 한전 충전기보다 더 충전이 잘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는 자동차 시거잭에 꽂아서 배터리를 바로 충전하는 시거잭 충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거꽤잘될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예, 오늘도 거의 뭐 광고 방송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